에스프레소 네잔 카푸치노 네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멘트 하셔야 돼요. 그게 서비스원지 들어가요. 아셨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시험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네잔 4잔, 카푸치노 네잔입니다 준비,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리스타 김민정입니다. 에스프레소 4장, 컴시터 4장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뒷모습 w 보 y i 데데분분과했했습다망했했어 a t What? w h a 대요망했어 w 망했어 What? What? What? w h a 서 What? w h 요 t 여러분은 이렇게안 하시겠지 이렇게만 나와도... 이렇게. 만 나와도 지금 이렇게. 마음 이렇게. 이가지이 삐뚤어졌잖아요 지금 렇게 이렇게. 이요 이렇게. 어렇어 이렇게. 아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게 한분 남았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분남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